이제 술빵 만드는 다리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. 랄라랄라라. 제가 한번 호떡을 술빵으로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1 시간 정도만 이거를 실온에 그냥 한번 놔줘 볼게요 네, 테스트! 그러면 발효가 굉장히 오래 걸려 가지고 찹쌀 호떡 근데 요 만드는 걸로 이제 따뜻한 물을 넣으라고 하는데 따뜻한 물 대신에 이 막걸리를 따뜻하게 해 가지고 물 대신 넣으면 술빵이 되지 않을까? 짠! 부풀었는데요 지금 1 시간 좀 넘었거든요 우와 왠지 이것도 술빵으로 완전 대성공일 것 같아요 가운데 음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그러면 찹쌀 호떡 믹스거든요 찹쌀이라 그런가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햇님 햇님인데 오. 얘네는 좀 따로 놀기는 하네요. 크림베리가 그래도 맛있습니다. 누가 해도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. 술빵은 그냥 이거는 호떡 믹스에다가 물 대신 막걸리 네. 네 막걸리 냄새 별로 안 나요. Thank you. 짠! 시간이 지금 이만큼 되었습니다. 그러면 한 5시간 됐나봐요. 짠! 잘부풀었습니다 가스를 빼주고 막걸리 냄새 <웃음> 크림베리를 그냥 안에 넣어서 마카다미아또 조금 넣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묻어나네요 은 술빵. 맛있습니다. 짠짠! 술빵의 달인! <웃음>